우리는 푸르내려면, 우리는 뭐가 걸리다 했습니까? 자, 이 살풀이경이라 하는 거다. 그 자, 살풀이경에는 우리는 1, 2, 3이 있어. 실질적으로 살풀이경은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풀이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배를 어느 배를 타고 가 있나? 살풀이킹을 하기 싫네. 이 범선을, 누가 내려준 범선을 타고 갔겠노? 에이, 범선 임자가 누구했노 저기. 범선의 임자가 누구했노 저기... <웃음> 아, 그 사대왕이잖아. <웃음> 이 사... 범선의 임자는 사대왕이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대, 이게 살이, 살이 때잖아 그제? 그렇게 하살을 준 거야. 하살은 누가 줬대서? 실손뇨. 그렇게 질선녀가준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살은 어디서 풀어야 되겠노? 그러면 거기요. 저기, 저기, 저기, 그렇게. 그 범선에서, 범선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범선 타는 그 순간이니까. 그게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렇지 <웃음> 그래서 그범순에서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 인연으로 거기서 인연으로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조상으로 자녀로 우린 자식으로 다 데리고 온다 이 말이야 그 사은판에서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행가아 현재... 그게 강간은 아니고 우리는 가족과 혈족은 어떻게 해? 우리 여기서 다 데리고 온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이 끼있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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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풀수 없잖아. 그지? 누구 밟든 귀신들리고 귀신 띄면 돼. 그거는 강장한 거야. 그 산은 그이 보이지도 않는그 사이에서 영원가의 이싸움이라는 것이다. 산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이 경쟁을 형제 사이에도 경쟁을 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거든 이런 굉장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산이라는 거다. 사리에서도 우리가 그뭐 못된 짓만 하고,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가 아니고, 이 영혼 사이에서도 이 핫살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그 그래 있으면 가족 간에서도 이 영혼끼리는 우리는 인간은 모르지만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 하는 거야. 그 형제 사이도 처음부터 사이 좋은 아도 있지만 사이 나쁜 아도 있잖아. 그렇기에 부모도 자식인데 사랑을 주는 것도 처음부터 다르게 주는 거야. 그래서 경쟁하는 사모하고 맨날 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엄매나 경쟁하면서 사모하냐말 평생 동안. 이것이 바로 살이라는 것이지. 살이 막 그냥 태어나놓고 뭐 못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헛소리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 그러니까 시도력이 뭐 껄켜있는 거, 뭘 껄껄껄껄, 말이야. 그 그러니까 영원히 사움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하사를 누가 줬냐? 칠순녀가준 거야. 그러면 그 해결책이 누가 갖고 있노? 이 범선의 인자와 칠선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중에는 저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구원옥경 할 때는 우리는 성하왕, 정하왕, 대왕을 불렀죠. 지옥세계, 하궁세계 대왕을 불렀잖아. 그리고 인연재경 할 때는 우리는 누구를 불렀어요? 천안사왕, 요왕, 귀왕, 성왕, 마왕 했잖아. 그럼 여기서 부를 때는 누가 불러야 되겠노? 대왕과 칠선녀를 불러야지. 그, 그러니까 이건 한 적이 없잖아. 그제? 그래서 이것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경우해 이것을 부어놓으면뭐하나 말이야. 부어놓으면뭐 해결책을 줘야지. 그죠 우리 당연한 논리다, 이 말이야. 그제? 우리는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건 칠선녀하고 천왕, 그뭐 자대왕이 관련되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치열한 이런 경쟁과 이런 비교와 서로 이길 하는 이 사람이 기사입이다기사움 아까, 청기, 이게 아니, 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 부부 사이에도 영혼끼리는 완전 기사음이야. 여러분들 보면, 막,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하는 짓이고, 눈확 빨리 보고 있잖아. 이것이 살이라는 기다. 살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그, 죠 뭐, 포대에 들어있는, 이런 살이 아니고, 다 그러면. <웃음> <웃음> 잡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사대왕과 칠순년은는 우리 고마운 사람이야 그죠 유언까지 우리 해갖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고맙노 그런데 인간이 못돼갖고 요거를 몰란다 까먹은 거야 칠순가 사대왕 칠순년가 죽은 요거도 몽땅 다까먹고 어떻게 사대왕의 코골리 갖고 맨날 바닥 새사수에 얽혀갖고 가고 약은한게 없으니까 어떻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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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이 치열한 영혼들이 경쟁해갖고, 그 못살게 구는 게하살이란이 말이야. 그렇게 이 칠살을 없애는 거야무 뭐든지 알겠어? 그러면 기살의 종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살풀이 경이라는 것을없애줄려고 하면 영혼인데, 우리는 없애줄려고 하면 어떤 경이 있어야 경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하잖아. 그 우리는, 이, 이 뭐고? 이내팔을 통해서 그저 이런 경전으로 해서 우리 풀어줘야 되는 거야 영원팔을 해갖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첫번째가 우리는 공덕경 이라는 거다 대왕이 준이 공덕도 다 까먹뿐 거야 사암을 하면서 다 까먹뿐 거야 뭐 이런 지 서로 화살 솔라 하다가 이 두번째 공덕경 다음에 뭐했어요 우리 아까죠 어? 어, 복은 경이다준 복도, 복과 운도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까먹지 못하게 하는 경이다 까먹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한 이살대기기 갖고 이것을 다틀어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있던 이런 소원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칠선제, 소원경이 보게 되면 칠선제가 나온다. 그죠? 그칠신은다불어놓고 나중에 소경할 때는 무슨 선자, 지인제 해당되는 선자가 막 놓아. <웃음> 소원경 할때막 선자가 놓는다 이 말이야. 이? 이거 할 때는 공적경 할때 대왕이 막 놓고. 이? 이것이 바로 경이라는 거야. 그렇게 영원길이 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살이라는 것이다. 이 화살이다. 방패를 못 먹는 게한게 게 있다 알고 있지. 이것이 막 싸우는 거야. 이.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싸우니까 사람이 싸우는 거야. 그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집안 부부가 이렇게 막 깨지는 거지. 이 살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살은 우리는 네 가지 살이라 했다. 그치? 네 가지 살. 고, 원, 어, 살. 그네 가지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라 했는데 이살 종류도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이 있는데, 이 행사경은 도대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럼 영혼을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갖고 풀어야 되겠노? 이 영혼이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푸는, 전생경 갖고 영혼을 풀 수는 없잖아. 우리는 영혼의 전생을 풀기, 푸는 것이 전생경이고, 인생을 푸는 건 인생경이고. 그렇죠 우리가 업장을 푸는 것은 옥행경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고는 이 인연을 푸는 것은 뭘까? 이거지? 네? 이것이 바로 인훈경과 인행경이라는 것다 들어본 것같 <웃음> 인훈경과 인행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우리는 교육하는, 가르치는 경이다. 이것이 인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경이다. 그렇지, 인훈경과 인행경의 차이는 그거예요. 모양새하고 글자, 뭐, 모습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거는 완전 다르게, 뜻이 다른 거야. 응? 아니, 인훈경과 인행경은 그 모양새는 비슷해도 그 내용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인훈경은 영혼을 가르치는 경이야 니는 앞으로 이런 살이 그리있으니 하지 말라는그 없애주는 그것이고, 인행경은 네가 일을 저지르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끊어주는 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뭐 아기든지 아주 결혼을 어? 홀로 솔로일 때 그지 너무 홀로 할때 자기가 이런 것을 대왕의 이런 천명을 우리는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립끼 있는 것을 없애야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이때는 인 훈경으로 푸는 거야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일이 저질리지가 왔을 때는 인 행경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일이 발생됐을 때 행동을 우리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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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경들인데 이것을 할 때는 이거 갖고 이렇게 푼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애기들이 업장도 타고난몇 명은 업장이 있다면 그지. 업장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업장이 없이 사리끼에 있는 것이 있어 요 그지. 사리끼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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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게 이제 질문. 그러면 집안에서 응. 보통 이렇게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나오는 아이가 있잖아. 요차피증이나뭐동종국이나 응. 뭐뭐 응.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엄청난 인연으로. 아 어, 그거는 이건 어 소아마비 어, 신체적인 문제는 응.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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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 사, 살이 이것이 꼬약한 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생기도록 해야지 생기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생기고 난 뒤에는 이게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렇잖아 일 저지른다고 수습하려면 수습이 더 힘들잖아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쉽게 해결할 수뭐 돈이 없어지는 이거는 인생살이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돈도 까먹게 하는 거 이런 거 살이 들어갖고 있는 돈도 다 털어먹는 게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나중에 보면 이 속에 신비의 세계가 정말로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도편나탁그리나놓고탁 한번 찍어봐 정말로 막 팍팍 찍힐 수도 있다. 그런데 고구마 찍어갖고 하면 안 된다. 했대. 아무나 그렇게 다1 0 0다신긴게 아니니까. 그럼 이 끝나고 다음에는 뭐하는데 뭐? 뭐? 어. 이 끝나고 다음에 뭐 무슨 다음에? <웃음> 하나 거미 도 돼요? 뭐? 화요,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오후에 막간 이용해서 잠깐 한번 더가십시오 무슨 소리야? 이제 다 어, 모였을 거때거 이렇게 거딱 모이잖아. 거. 모였을 때 모인 기념으로 어. 그화요일날 액기프 하고 와서 오후에 그냥 잠깐 한두 시간 하고 음. 끝난 거예요. 그뭘 하자는 말이고? 아주요연장해서이좀 깊이는 거다문한 거. 풍운주기 한 두어 주 아, 그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잖아. 그럼 박사님 이살 중에서 음. 지금 우리가 3,4,5만 풀었잖아요. 음. 2,3,4,5. 음. 그럼 7,8,9도 있네요. 거기서 이제 애군보건법에들어있다는나 너무 이제, 신도가 나 너무 이제 수업 기초부터 너무 해야 되니까 내가, 어, 내가 너무 힘들으시니까 뭐한다. 그거 너무 힘들고 이제 내년 새해가 돌아아 그러면 2십2 20, 1일날 해하고 이음은 신세에서 3,4 와갖고 막 복장을 모르겠고 음. 그거 공부 다 상담 말라고 어, 하고, 하고 다시 한번 마 정리해 주면은 거기 제일 즉적으로 공부가 그것다 이제 2016년도 세일을 위해서 나 모르겠다. 그거는 일단. 근데 지금 7시가 아다내 <웃음> 지금 7시가 쳐. 7시 간 차. 아, 죄송습니다나 <웃음> 이제 마칩니다. <웃음>